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음절로 된 한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음절로 된 단어는 짧고 발음하기도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한글 공부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단어를 읽을 때마다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단어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먼저 단어 공부입니다. 1부터 10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. 첫 번째 1, 1, 2, 2, 3, 3, 4, 4, 5, 5 6, 6, 7, 7, 8, 8, 9, 9, 10, 1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 100, 100 <OR> 0 0잘 따라 읽으셨나요? 다음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숫자와 단어를 연결하는 겁니다. 첫 번째입니다. 10 10 1 1 7 7 8 8 4 4 0 0 2 2 9, 9. 5. 오, 육, 육, 백, 백. 다음 문제는 숫자를 센다음에 어, 네모 칸에 쓰는 문제입니다. 소한 마리를 세어 보신 다음에 쓰세요. 일, 일, 이, 삼, 삼. 연필입니다. 일. 2, 3, 4, 5, 6, 7 7입니다. 책이네요. 다음은 몇 권일까요? 해보셨지요? 10, 10권입니다. 10 사과입니다. 사과 6개, 6 6입니다. 컵입니다. 컵4네 개입니다. 4. 세 조마리 4. 2. 2. 장미꽃 6송이 6. 6. 하트입니다. 9. 9입니다. 다음은 맞게 쓰여진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입니다. 8. 8 1 1 7 7 3 3 5, 5 4 4 9 9 10 10 100 0 0 2 2 6 6 다음 문제는 숫자와 한글 숫자와 영어 단어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. 잘 보시고 연결하세요. 첫 번째입니다. 5 5 9 9 1 one. 3, three. 0 three. zero. 7, seven.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셋, 6 six. 8 eight 2 two 4 four 10 ten 10. 100 h u n d r e 이렇게 해서 숫자로 숫자 중에서 한 글자로 된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보셨는데요. 한글자로 된 단어들은 아무래도 네. 쉽고 외우기도 편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어 공부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단어로 찾,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